한개좀 두고 가, 한개좀 두고 가. 살짝, 살짝. 자, 윤 이제. 한칸고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크게, 한 칸씩 크게. 아우. 위험해요. 허발 자, 순서가. 넥 무릎 세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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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야야 야, 야, 뒤로 가줄알고 어, 정확하게 어. 넘어야지 가운데로 넘어. 넘어. 하나. 그렇지. 둘. 셋. 잘 따라서 그래. 야, 익숙하지가 않아. 셋. 의로 네. 음, 탄력이 있어. 네. 가스. 네. 네. 아 말린다. 둘. 좋다. 좋아. 가스. 아. 아. 뭐 자. 어이구. <웃음> 야넌다 잘해, 왜? 아, 뭐, 야뭐 거야? 야! 아, 오, 에이! 오, 너무 불안하다! 간다! 어? 어, 진동 뭐야? 아, 어? 순환이 여기 있다, 야. 왜나구거 없지? 지금 스피드를 버리고 전부 다 안정감을 택했잖아. 아, 여기 여기보다 빠른 거같 내가 저 한찬데 22초 오 한참안한나서 아니야? 뭐라고? 어제 근데 어제 이야기한데.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정 12초. 12초. 어? 12초? 뭐 그때 제일 빨랐어. 아 거짓말하지 마. 12초. 어떻게 돼 12초 중반 네. 네. 12초 때. 네. 네. 대회 나가야 돼. 살이 쪄서, 살살 쪄서 그렇게 된거야 12초 7. 80m. 80m. 80m. 나 진짜 진짜 빨랐다니까. 카메라에 아 진짜 빨랐거 빨랐어. 구독. 빨랐던 거잖아. 없는 이안 빠르잖아. 어, 진짜. 맞아. 가 필요 없어. 가자. 야, 너, 야 너는 아, 뛰는 거 뛰지 뭐, 마. 그냥 그냥 믿는 거 너는 뭐 뭐. 몇초지으니까 현준이 그럼 그때 그 이후로 1초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요, 날 지금 지금 한, 그걸 어떻게 5초어요안 아, 안안 <웃음> 뛰지. <웃음> 야 내가 일주일만 못만들면 아. 못 김상민만큼 뛴다니까. 장거리 아, 그래, 어, 현이 이제. 도 야, 똑어 야. 한번 뛰고 어, 나 1년 뭐? 치... 어, 그래. 쉬어야 돼. 그래. 한번 <웃음> 할래? 아니, 막심. <나> <웃음> 오래 보고 싶습니다. 마지 마. 뜯진 안 먹어. 팅장한세장 들고 오면 글러오몇거를래도 어? 네. 어, 완구 왔어. 어 형님. 어제? 왜?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형들 말리 필요. 되 있잖아. 가서 가서 가서. 이거 맞쟁이. 와, 와, 와, 와, 와. 네어네네네 됐어 할수있는 빠르게 아, 다시. 다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하나에 걸려서 다쳐야 돼 머리가 좋아지니가넌압으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센스 <웃음> 야야야 야야 생각하고 할거는 어? 집뭐 바로 바로 내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두발로바두발로바두발로 바로 두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지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아 바로 바더 바로 바거 아니야? 로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바로 바로 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내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네. 아, 네. 빨리 찍고 내려가야 돼. 빨리 찍고 네. 내려가야 돼. 들어가. 예. 네. 네. 빨리 찍고 내려와야 돼. 네. 네. 찍고 내려가야 돼. 네. 크로스 크로스. 아 크로스. 아 나에. 도 머리가 나고. 내가 <웃음> <나빠. 나빠. 웃음> 볼 때는. <웃음> <웃음> 너, 보다, 포도가, 다시 다시. 다시 너, 진짜 이걸로 그런 거 아니죠. 부탁했다. 로 그런 거 아니죠? no 그렇지. 너 새. 캄아. 네. 갔 n no 빨리 와. 빨리 와. puedo empujar con, Eva, esta pierna. Eva, vale, Eva. Okay, me con esta pierna. 아니, 아니, 그거 아로우 슬로우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에서운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로아 너무 거아스가힘아어요와빨니와제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그렇게그렇게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그거 그그 여기 시작해야 돼. 야, 야, 저기 해야지. 저기 해야지 그러니까. 해야 되냐, 여기 상자 있어. 아, 한 번씩 하고 지 아, 크로스. 너 아니 크로스. 오른발 로 이쪽으로 안 된대요. 아이고. 안안 되는 게어딨어빨했보보보안된안될것 같다. No you 파파파파 오케이, 배지 오케이 do it with t do it with t can't okay. no i s o no 자꾸 뽑아, 야제테라라우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아아아 빨말렸어말렸어말렸어말렸어 하나 말말려 오케이 정정이이서못 건드리고 정 l 녀석이, 이녀이이이 라 어, 라스트. 100m, 100m, 16초, 4 0초 와서 다시 바로, 바로 뛰는 아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Hocamın rastlamış olduğu All righ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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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면서 왔어요. 뛰면서 뭔가 이렇게 와! 해야겠다니까. 뛰는 사 와! 야! 아니 뭐 뛰면 서 하나라도 빼주고 해야지. 한두개 빼주고. 선님야 대구야. 대구야, 대구야. 대구야, 대구야. 대구야, 대구야. 대구야. 대지야 대구야. 대구야. 대구야. 대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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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찐다애들 와, 살리 아, 잘한다. 가자. 되기 쉽게. 네. 질러, 질러, 질러. 아! 들어들러 들어. 공 맞았냐. <웃음> 어, <웃음> 맨발로 뛰고 아, 나 옛날에 원래 뭐안 들어갔었냐 몸에? 언제? <웃음> 옛날에 언제? 아니, 어릴 때는. 언아저아재 몸에... 아저씨. 빨리 빨리 빨리 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아 아저씨. 아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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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고아고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고고 야, 여기까지 아, 아, 아, 와야지,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아스터 마스터, 스터 아. 스터스짜 마스터, 스스지 야, 일로 와, 일로, 일로. 이게 로 일로 오라고. 집 퍼지지 말고 저녁 먹으라네. 네. 네. 네. 네. <놈> 에휴, 와이프가 아, 와이프가 가야되는데 <놈> 많이, <했는데>. <웃음> 많이 이제 <웃음> 서로 보고 싶어하고 <웃음> <지금 너무>, 혼자 <웃음> 있어야 되니까 집에. 동진이였습니다. 친구들이좀 많이 사겠즈 맞으면 때이다 아, <놀람> 좋아 좋아 좋자자어 저기 가가그 지금 얘기 지금 카메라 씰때 지금 얘기 카메라 씰 때. 아, 아, 아, 독하십니다 진짜. 감동님이요 <놀람> 누가 더 독한지 보여드리겠어. 이야되겠습니다한번이어요 마무리. 네, 좀 제발. 야 이거 무거 됐습니다. 됐습니다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